직장 생활을 하다 노후 대비에 대한 생각을 할 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혹은 다른 투자 시장들도 많은 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인 시장이나 동학 개미를 비롯해 젊은 분들도 투자 세상에 모여두는데 아무래도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정치판에도 눈을 뜨게 되죠.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편향된 정치색은 투자 심리에 정보의 이익보다는 독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좌파 혹은 우파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투자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념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중독성을 지니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스포츠팀이든 혹은 자신이 선호하던 정당에서든 말이죠. 어떠한 정당을 선호하든 본인의 자유이니 그건 전혀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편향적으로 심취된 경우에는 그 편향성을 편들어주는 사건과 연도에 대해서는 아주 잘 기억하게 되지만 반대로 불리하다는 입장을 접하게 되면 근거가 객관적이라도 인정하지 않고 그건 그런데 라며 다른 주장을 꺼낸 경향이 있죠. 이러한 관점 바꾸기란 전술은 자신의 편향적인 주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나타나는 전술로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정치 싸움이나 편나누기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 그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내가 보수 정당을 좋아한다면 경제를 살려줄 것이야.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하는게 맞아. 혹은 내가 진보 정당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골고루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시장 친화적이 될 것이야. 라고 양쪽 모두 자신들의 정당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편향 자체가 사람으로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사는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건 음식의 기호성, 취미의 다양성처럼 정당의 선호도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적 선호도와는 달리 편향성은 투자의 치명적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과 주식투자의 분석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게 되면 투자분석에 이데올로기의 동물이 스며들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 말에 과도한 비중을 주게 되면서 정작 중요한 투자분석에는 소홀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투자자로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은 민주당 성향이 강해서 오바마와 클린턴을 지지하지만 세계 CEO들이 두려워한다는 큰손 폴 싱어는 공화당의 적극 후원자인 것처럼 투자의 성공과 정치의 관계는 그리 깊지는 않다는 거죠. 2009년, 미국의 보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바마 때문에 희망에 망가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책은 신기업 성향이 아니라고 했었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오바마가 취임 후 몇주 동안은 하락을 보이더니 재임기간 내내 평균보다 좋은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내가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하거나 하는 그러한 정책의 흐름들은 실은 주식시장과는 큰 연관성은 없다는 얘기죠. 저도 자영업자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꽤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움, 수익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러한 감정을 투자 계획에 넣으면 이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 혹은 내가 싫어하는 정당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아니면 분노에 차오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투자 의사결정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했을 때, 혹은 현재처럼 민주당이 국회의 자리를 많이 차지할 때 생긴 현상은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사람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분명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면 수혜를 보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다는 거죠. 가령 부동산으로 치자면, 현 정권에서 서울 쪽에서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시켰지만 풍선효과로 대전광역시나 경기도 남양주시 등 지방 신도시에서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수혜를 입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좋다, 싫다 라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배팅을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의 판단이 중요한 거죠. 경기가 바닥을 치고 기업이익 수준이 낮은 것 같으면서도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가 있고 국내 경기는 잘 돌아간 것 같은데도 주식시장은 하락할 때가 있는 이유들을 찾을 때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예상과 앞으로 생기는 일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다잘될 거고 난저 사람을 싫어하니까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라고 생각을 쥐고 있게 된다면 실제 투자에서는 큰 독이 될수 있는 거죠. 음,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는 대출금을 갚고 저금을 한다고 투자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짜투리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면서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는 내고 있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커뮤니티를 볼 때면 종종 정치와 관련된 게시글들이 많이 추천을 받아 핫 게시물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글과 반응들에는 감정과 흥분들로 넘칠 때가 있어서 좀더 차분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1, 2년 정도는 정치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시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전문 정치인들은 기업을 경영한 적도 없고 혹은 일반적인 직업 전선에 오랫동안 몸 담아 본 적이 없다고 보는 편인데요. 그런데도 정치 공약이나 혹은 메인 뉴스에서의 언행을 볼 때면 거대한 경제 흐름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다거나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직업본분이라 할수 있죠. 하지만 정치인들의 지지도는 실용적인 부분에서 큰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 실무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윤을 내지 못한다면, 자영업이면 가게를 접어야 하고 회사원이라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정치인들은 공약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선거 때 인기가 떨어질 뿐이죠. 정치인들이 무책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이 반기업적이든 친기업적이든 하는 문제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경제적인 이익의 방향과는 별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 반일 감정을 가진 사람이 친구와 아시아에서 열리는 축구대회로 치킨 내기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싫다는 감정만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상대가 라오스나 네팔 같은 축구 약소국일 때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건 일본주점 몇몇이 부상이더라. 라오스가 요즘 동남아에서 축구를 잘한다더라 하는 이유를 갖다내면서 일본 상대팀이 이긴다는데 내기하는 거랑 비슷한 이치죠. 오늘 영상에서는 정치와 투자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특정한 정책들이 경제성장, 기업 수익성이나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는 영향을 줄수 있지만 집권당이 진보라고 해서, 보수라고 해서 선호하는 정당으로만 따라가거나 반대 입장만 보인다면 투자분석에는 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투자만큼은 감정보다는 이상적인 판단로 으 접근해본다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